어? 찝기가떠 어, 있는데? 오 어? 손이 안 들고 있는데 공중에떠 있는 거야? 돼지갈비를 희석된 양념에 끓여가면서 먹는 건데 어, 밑에는 은이버섯이에요 아 와. 하얀색 모기버섯 자 저희 공중부양 물갈비 나왔습니다 야! 와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어, 예쁘죠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찍끼가 공중에 둥 떠있다고 해서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말도 안돼 뭐야 저거 진짜 떠있네 누가 지금 즐밌는거아니냐와 이제 끓는데? 사장님 이거 끓어요 네. 아. 네 잠깐만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군 아이디어네요 네, 저희가 버, 버섯에 간을 맞추기 때문에 버섯을 아, 먼저 드세요 아, 버섯을 먼저 먹고요? 여기는 벨리아크처럼 졸여서 드시면 되는데 아, 어, 이거는, 이거는 고추는? 네, 한쪽에다만 넣으세요 천천히 매워져요 아, 천천히 매워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다 넣고 가장 못 드시는 분이 맵다고 생각할 때꺼내시 그래, 그래.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래그뭐 매운 언니가 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 밑에 흰 모기버섯도 있고 모기버섯 그다음에 그 뭐, 매운 고추 있잖아요 고거까지가서 아 자박자박 끓는 거 보이시죠? 국물 한번 먹어보자. 내가 매운지 먹, 먹어볼게. 아, 아안 매워. 딱 더, 좋아. 더, 더, 더 칼칼해, 칼칼. 그리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칼칼.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뚝불, 뚝불. 그래. 뚝불인데 뚜껄. 달지 않은 뚝불. 오, 국물 맛있나 보다. 음, 딱그 뚝불 맛이네. 음. 어 담백하니 완전 아기들이 정말 맛있다. 와. 이거부터 먼저 먹으라 그랬으니까. 음딱그 찹쌀 맛이네. 자 저희 지금부터 돈출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딱. 살짝 찍어라니. 음 맛있어. 진짜 맛있다. 흡수한 단감. 은이 버섯이 육수를 흡수했어. 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촉촉하게 음. 육즙이랑 같이 나오는 거지. 버섯의 향도 같이. 나 씹을 때마다 그 소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렇지. 응. 음.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어 고기 먹고 있다. 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튀기 튀기. 음. 어, 진짜 불럽다 너무 부드럽지 않으면서 음. 씹는 맛까지 있고 맞아 진짜 깨끗이 깨끗다잖 고기랑 버섯이랑 식감 와. 터지겠다 어떡해 진짜? 진짜? 음. 음. 와, 고기랑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 입에서 막 터져 진짜? 응? 진짜? 식감 대단치야 와, 아미 언니 고기에 양파 장아찌 올려서 맛있게 먹네 좋아요. 이게 식감이 제일 좋네 이거 양파? 응 어, 먼저 아니 먼저 드세요, 이쪽 끓이고 있고요 네네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자, 이렇게 해서 총 12인분 다 나왔습니다 저렇게 한 테이블에 저렇게 사장님이 번호 세개를 끓인 것도 처음이시고 네, 처음인 거요죠 없죠 어머, 야 이거 띵 찍어 한한 입, 한입한 한 포기다, 한 포기야 음. 엄청 길다 음, 엄청 찢어가지고 김치 향도 나와요 너무 좋아 고기하고 싸가지고 또 먹어야 돼 마리로 딱 좋아 와, 음. 김치가 너무 상큼하고 이렇게 사각사각하니까 돼지고기를 딱 잡아주는 거지. 약간 약간 고기도 오래 먹으면 물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끊기자기 옆에서 게 바로 끓이요 그러니까요. 거구나. 이거 계장싸 먹으면 뭐 맛있겠는데? 맛있을 것 같아. 어, 맛있겠는데. 네. 와, 저 양념게장 하나로 밥한 고기는 그냥 끝나는 수 네, 있었어요. 비비고 막 하면. 아, 양념게장. 장장 양념게장. 게장그 양념게장을 만들었던 양념게장이지 않습니까? 직접 만드시. 그렇게 먹어야지. 잠깐만 음음음음음음음 맛있지? 음 진짜 음 맛있다 어, 진짜 흥분했어 맛있겠다. 흥분했어 표정 어 봐봐 계산 응? 엄청 꽉 트있어 그리고 또 해산물이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그때 그 말했던 뭐 아미노산과 햇살의 그 조합? 그 감칠맛이 터지는데? <웃음> 배웠네 어. 배웠어 어. 그 고기를 다 건지신 다음에 나중에 여기 아 실장면이거든요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다 넣어주세요 음, 실상면 음, 음, 와. 음, 왜 음, 음, 식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까 그냥? 돼지 너? 먹었는데 소도 좀 먹어볼래? 소도 먹자, 소 사장님 네저 <웃음> 쌍둥이야? <웃음> 잘못했어요 소갈비 10인분만 추가해주세요 그건 구워야 되잖아, 그치? 어, 저희가 구워 먹는 거죠? 먹고. 네, 안 구워져요 <웃음> 배고? 감사합니다 음 와 이거 시민분이에요? 아니 오인분이요 오인분. 색깔이 색깔이 너무 좋다 저희 지금 소갈비살 나왔습니다 빛깔이 너무 좋다 면멍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좋은 곡기 쓰시나봐요 소갈비... 올려 올려 그냥 다 때려 놓고 보통 생일 좀 저렇게 해서 먹어 벌써 엄마 불이 세네 고기는 불 맛이지. 안돼, 안돼. 소고기는 그럼 찍어야 돼. 이거 와, 규라고 아. 음향 안 찍고 먹을요 맛있나? 얼른 들어가요. 맛있나? 어, 너무 맛있네? 와... 죽어. 야. 어, 맛있는데. 뭔가 막이었는데. 이 마블링? 이게 사이사이에 진짜 골고루 들어가 있어 수창까지배니까 완벽한 조합이야 어. 진짜 말도 안돼 육즙 된다. 완전 빵빵이야 얘도 요 정도면 근데 진짜 인생 소갈비다 나 진짜 와 제가 금방 먹겠다 진짜 와또 응. 어, 아 지금 풍부 양념계장야 말도 안돼 이걸로 소스로 먹네 어 대박이다 저거 대사를 짠다고? 아, 시향 먹어 아, 시향 진짜 대박이다 올러도 아, 같이 먹는다고? 안 우와. 아, 와! 안 돼! 와. 안 돼! 와. 개가 개맛이지? 안 오. 돼! 못 먹게 막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천상의 맛이다. 그래? 와 그럼 나도 먹어봐야겠다. 사장님, 저희 불판 좀 갈아주세요. 네. 그리고 고기도 빨리 주세요. 네. 벌써 사드셨어요? 네. 아. 오우, 호흡이 아주 좋았어. 음. 음, 음, 어, 맞아. 다 나왔어요. 얇은 거부터 쭈르로 갑니다. 저희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4, 4, 4 3 2 1. 종료. 이게 뭐예요? 새로 나온 술인데. 우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너무 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네, 잘,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계세요. 네. 꼭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 네. 네. <웃음> 사장님이 소주 한 병씩 서비스로 주세요. 아 진짜? 사인 저희 쫄깃살 네. 4 인분 주시겠어요? 네. 항정살하고 다리살 네. 사이에 있는 부위예요. 요게 칼질을 잘해서 요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빼낼 시거든요 쫄깃살이. 근데 말 그대로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아, 네. 쫄깃쫄깃쫄깃쫄깃살이니까 어. 어머 자체봐 어떡해 쫄깃살, 쫄깃살. 네, 에이! 4인분 먼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추가 돼요? 혹시? 원래 안, 아, 안 돼요 어차피 남았으니까 드리긴할 텐데 어? 진짜요? 네. 네. 거의 마감할 시간이어서 조금 남아 해도 추가할 수 있다고 우와. 배려를 해주신 거 같아요 먼저 드셔도 돼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돈쭐 작전 시작하겠습니다. 60분 스타트. 와, 어떠세요? 어떠세요? 추가할까요? 추가, 추가. 사장님 이거 추가. 응. 4인분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응. 이 쫄깃살은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맛이 너무 좋아. 재우 씨는 정말 음미하면서 먹는다 네, 맞아 맞아 맞아 되게 미슐랭온 것처럼 <웃음> 네. 신중한 거 같아요 셰프 같아요 우밀 정리해 네. 드세요 육즙이 네. 팡팡 음, 이런 맛이구나 진짜 이름 그대로 진짜 쫄깃쫄깃하다 약간 질길... 어, 이름대로라면 약간 질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질겨요 너무 맛있네? 약간 항정살의 식감도 어? 살짝 가지고 있고 맞아, 음. 한정살 가브리살의 식감도 살짝 항정살과 가브리살의 그 식감이 있어. 섞여 있어요 음. 헉, 세상에, 너무 맛있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금 추가한 쫄깃살 또 4인분 나왔습니다. 빈틈 없이 가 올려버려. 그러니까 빈틈이 응. 있으면 안 된다. 아니 틈이 없네. 얼마나 급했으면. 오, 지금. <웃음> 고기 킵해두기 잘했어. 와이 귀한 거를 넣어. 말리 쫄깃살 오. 꼬치 들어갑니다. 먹겠습니다. <웃음> 어쩜 이쁘게 이렇게 잘 꺼내. 한, 한 번씩 빼먹을 거지, 한 번씩 빼먹을 거지. 아니요. 한번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웃음> 음. 아, 이게 김고아한번 음. 먹으니까 입안에서 음. 입안이 개운해. 음. 음. 음. 음. 음! 음! 상추 두 겹에다가 쫄깃살 이렇게, 이렇게 깔고 야, 말리 상추에다가 쫄깃살 세 개를 얹혀서 마늘까지 와! 어? 아, 야무지게 먹자 교과서다, 오. 교과서야 기본이죠국경수 아. 이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 제일 맛있는 거야지와 음. 상추 두 겹씩 해서 가지고이 아, 사람 쌈 짜먹을 줄 아네 아니 우이 음 저렇게 조금만에서한국어서지국서한 음 어. 드셨어요? 네. 어, 이건 와사비에 싸드신, 오아 이건 와사비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와사비, 어, 와사비 밥? 에서 한국에서 생와사비가 국에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비스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있어, 난 있어. <웃음> 먹어봐 맨날, 먹어봐. 해 이렇게. 너도 어. 생 <웃음> 와사비랑 쪽이살. 와사비 밥. 뭐야? 와사비 밥 처음 먹어. 와, 이거 무슨 밥이 어떻게 이렇게 감칠맛이 날수 있지? 와사비 처음 와사비밥 처음 본다. 와, 뭐? <웃음> 아유, 소담스럽게 드시네요. 진짜, 그냥 밥만 먹는 감칠맛이 나셨지? 음. 음, 음 진짜. <웃음> 우와, 뭐예요? 버스 드세요. 아, 쪽이 사에 나가요? 오,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이걸 왜 서비스 주면 어떡 해요? 그래요, <웃음> 이비한 <귀한> 거를. <웃음> 네? 그럼 다 받으셔야 되죠. 아니 고기를 서비스로 주셨다고? 뭐야? 저기서 또주셔 어? 서비스로. 아, 서비스로 주셨다. 고아그래도 거의 한 판. 고추냉이 밥하고 같이 먹어보라고. 아오. 이게 귀염거를 먹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먹을 수 있다니까. 음 맞아. 여기다. 진짜 먹을 줄 아네. 네. <웃음> 아. <웃음> 와. 아, 와.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압도적인 비주얼이다. 와. 돼지갈비도 드실래요? 아나 돼지갈비 도 드려. 돼지갈비요. 돼지갈비 일단, 돼지 일단 10인분만 주시겠어요. 10인분만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왔다 초보 된거 왔다. 감사합니다. 자 돼지갈비 나왔습니다. 자 초벌했죠. 아 너무 좋죠. 총0 인분 중에 5 인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돼지갈비는 이 양념장에 뜨셔도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갈비요? 대장 양념장인데. <웃음> 아 먹어봐야겠다. 이게 있는. 음. 음~! 음~! 아, 이게 양념이 안 쎄. 음. 이게 양념 자체가 안쎈데 너무 달면은 어. 가급적이어서 많이 못 먹잖아요. 음. 근데 짭짤한 맛도 나가지고 계속 들어갈 것같잖아요 양념이 안쎄고 응. 음. 겉에만 양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속까지 다 들어가 있어. 딱딱 배웠어요. 응, 어, 잘 배웠어. 와, 릴리 아, 맛있어. 맛있어요? 으 음. 양념을 이렇게 올려 갖고 음. 음. 자, 양념을 이렇게 올려 갖고 음. 와, 대박. 음. 와. 단맛도 있어 가지고 응. 쌈장보다는 이게 훨씬 더잘 어울리네. 음. 와. 잘 어울려. 왜 사장님 왜 주셨는지 알것 같아. 그거, 이거 이거 네. 5인분 나온 거예요? 어, 이렇게 하면 12인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2인분입니다. 우리 비빔냉면을 지금 시킬까? 지금? 기내용 물냉이 있어요. 비냉 두 개로 주시겠어요? 네. 저희 비빔냉면 두개 추가했습니다. 하나인 그 공기밥도 하나 주시겠어요? 네. 공기밥도 추가했는데요, 지금 말리가? 공기밥 한개 추가했습니다. 잠시만요. 와, 비냉 두개 맞죠? <웃음> 나왔다, 나왔어. 더 비냉 두개 맞는 데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거 서비스에요? 서비스에요? 서비스 안돼요 안돼요 이거 저희 화납니다 이러면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네 그만 산나무? 청양초 청양초 와 국물 먹어와 국물 맛있다 국물이요? 와 네, 국물부터 네. 먼저 먹어봐 와. 와 속이 뚫불려 느낌을 싹 내려준다. 쌍 내려가, 오, 내려가. 오. 이게 이게 바로 냉면의 묘미지 않을까. 너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어, 정말요. 아. 이렇게 면 이렇게. 와. 같이 사실 와. 마지막에 이거 먹으려고 돼지갈비찜에 오는 그, 것도 있잖아. 고기랑 같이 해갖고. 와, 이고 최고, 최고. 와, 고 와, 이거. 와,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 짜증난 갈비랑 상큼한 냉면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이 냉면이랑 갈비 조합 진짜 누가 만들었지? 아, 진짜? 진짜 누가 만들었어? 아. 여기다가 소스. 아야 그거 저 비벼야 돼. 잘 어울려. 그래 저렇게 먹어도 맛있겠다. 어? 와, 고기 밥이다. 고기 볶음밥, 와, 와, 어겠다 맛있겠다.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와. 와, <웃음> 아, 근데 이 <이게> 맛있는 건안 <웃음> 먹을 수가 없지. 음. 고밥, 고기 밥, <웃음> 어? 예. 와, 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도 개가 들어갔어. 성황이 진짜 인심이 진짜 대박이다 음. 5, 4, 3, 2, 1 종료! 손출작전 종료!